저한테 영향을 줬던 영화가 그 예쁘던 왕조연이 나왔던 천녀위원이라는 대보분은양상로 귀신 쫙나라 혀바닥 귀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당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적인 용어로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이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였습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했을 때인데요. 미스 줄리라는 그 연극인데 제가 요 역할 장이라는 <웃음> 역할을 하면서 제가 동화 연극상 신인상 최종 이인 후보에 제가 스물 몇살때 올라갔는데 서른 몇살 먹은 형이 탔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신인도 아닌 사람이 신인상을 탔어요. 그래서 뮤지컬 명성황후 아시죠? 음. 예, 제가 초연 멤버입니다. 연극만 한게 아니라 제가 또 탤런트 출신 보시다시피 훈출해서 <웃음> <웃음> 못 믿으시 못 믿으시나 본데 제가 증거를 요게 저입니다. 아 <웃음> 어, 믿으시질 않는 거야. 여기 누군지 아시죠? 예 이게 이제 97년도인가 6년도 9 7년도인가 6년부터 7년 사이 에 했던 SBS 주말 연속극 꿈의 궁전이라고. 예,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미스 줄리 같은 거 하면서도 이렇게 수염을 살짝 살짝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 제 수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수염을 깎지 못하고 저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말 연속극에서 이제 제가 음, 여기서 인석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그런 이제 드라마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뭐김흥국을 뛰어넘는 신인이 나타났다고 뭐 잡지에서 코쇼미다니까 아, 엄청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랑나비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웃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다니면서 이제 영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딱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영화과 조교 선배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도 한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 영화볼 시간도 없는데 공부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음> 웃긴 얘기인데 맞는 말인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공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화를 보고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혼자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연 나왔던 그 야한 영화 뭐였죠? 뭐 살인 해가지고 그 뭐였죠? 옛날에 남편이 결국 전도연 저기 죽 파란 가지고 죽이잖아요. 어, 주진모랑 같이 이렇게 했던 영화 네, 네, 네. 해피 엔딩. 네, 네. 그거를 대낮에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저 볼만한 영화라는 친구의 그런 얘기만 듣고 갔다가 그 대낮에 저 혼자 그거를 보고 나오는데 다. 쌍쌍이 오는데 저가 마치 변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올라가... 영화 극장도 참 나쁜 놈들... 아, 죄송합니다. 나쁜데요. 올라갈 때는 돈 냈다고 레배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웃음> <웃음> 내려오는데 그 야한 영화를 보고서는 막 얼굴이 붉긋붉긋한데그 대낮에 탁 손잡고 내려오는데 저 혼자 주머니 손꼽고 실직한 직장인 야한 영화 한 프로 보고 퇴근하는 거죠. <웃음> 네, 그 정도로 혼자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봐, 봤습니다. 몇년 전에 이제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요 영화였어요. 구딜런팅이라고 하는 지금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이 구딜런팅이 그런 겁니다. 매데이먼이 천재잖아요, 천재.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명밖에 풀수 없는 그 수학 문제를 MIT 그가 그 명문 대학교 칠판에 적어 놓는데 아무도 못 풀고 그 과목의 전문 그 교수님도 4년 만에 풀었어요, 그 문제를. 대걸레질하다가 오 oh 마이 갓 이러고 풀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너 대체 어떤 놈이냐? 너 청소부다. 이제 그 천재성을 알고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죠.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데 서로 막 이제 싸우고 서로 뭐 이러다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중에 과거 얘기를 들어요. 내가 부모한테 학대받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의 자폐증세까지 겪는다라는 걸 알죠. 그걸 이제 같이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럽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내때문에 아, 알았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 알았다고요. 네가 이렇게 된건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다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러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메띠이먼의 눈을 뚜러지게 쳐다보면서 정말 진심 어린 눈으로 정말이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메띠이먼이 알았다고요. 내 잘못 아닌 거 안다고요. 사회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하다가 그 로빈 윌리엄스의 눈을 보고 한번 봅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깨워줘서 어로만져줘서 고맙다고 서로 껴안습니다. 껴안으면서 로빈 윌리엄스가 그럽니다. 괜찮아. 전 정말로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잊어버려.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살면서 내 잘못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서로 그 놈이 잘못했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웃음>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친구는 MIT공대 혹은 다른 빌딩에서 그냥 청소하는 청소부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아픔을 치유받고 그리고 삶이 달라진 거죠. 로빈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청소는 어디든지 할수 있어. 근데 너왜 명문대에서 청소해? 너알아주기 바라잖아. 너 그래서 여기 청소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됐어 됐어 라고 하지만 나알아주기바라잖아 나 아프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하지만 내 아픔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누가 그걸 봐주나요? 그걸 봐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거죠.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멘토라는 분이 있다라는 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멘토가 필요하죠?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삶은 무얼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니 삶은 달걀이라고 그런 <웃음> 요즘 지금 농약 때문에 지금 살충제 때문에 난리인데 삶은 달걀 그런 삶은 달걀 말고 삶은 달리하고 삶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웃음> 네, 재미 재미 있으세요? 네, 다행히 너무 웃겨. 다행히. 근데 네, 저는 웃긴 놈인데 저의아프 저를 우습게 봐요. <웃음> 저를 웃기게 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우습게 봐요. 아, 그래서 오마이갓이에요. 삶은 이런 게 아닐까요? <웃음> 사람. 알아? 그렇죠. 삶은 그 안에 달걀 아니고요. <웃음> <웃음> 달걀도 사람이 먹으니까요. 삶은 그 삶이라는 것 안에 나를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삶의 멘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멘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답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오디세이죠. 오디세이가 그 트로이 전쟁을 떠납니다. 10년간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요. 10년 동안 못 오거든요. 근데 그 오디세이 왕의 가장 절친이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멘토르. 예, 이렇게 먹는 멘토리가 목 시원해지는 거아는 거예요. 게 이제 정직하고 쌀을 달걀하고 멘토밖에 생각 안되고 <웃음> 편의점 가셔가지고 또 사드시는데 편의점 비싸다고 그랬죠 아까? <웃음> 슈퍼 가서 사드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멘토르가 그 오디세이 왕의 그 절친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정직하고 현명한 조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10년 동안 전쟁에 나갔을 때그 아들 그 아들이 그 텔레마, 텔레마커스 네, 텔레마케팅 아니고요. <웃음> 텔레마, 텔레마케팅그 뭐, 전화도 없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전화받는 네070 네, 뜨고 이러지 않고요. 텔레마커스라고 하는 아들을 <웃음> 키웁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짜 친아들처럼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멘토로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현명하고 정직하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멘토를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눴어요. 왜 여섯 단계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그 도형이 어떤 거죠? 약간 삼각형. 삼각형이죠. 예, 음. 네, 근데 사람은 왜두 다리로 서 있죠? 물론 어, 남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들 하지만. 그럼 남자 사람이 전부 다세 다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걸리적거리니까. 두 개는 그만큼 편리하죠. 세 개는 안정적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세 개가 두개 모이면 여섯 개. 그래서, 이건 개똥 철학입니다. 요건, 요건, 요거야말로 웃길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섯 명의 멘토를 우리 삶에서 두고, 각 분야의 멘 물론 한 명이 여러 분야의 멘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보면 우리 삶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신종교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종교적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꼭 종교 그러면은 무슨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멘토는 없어도 멘트는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멘트는 있잖아요. 그죠?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내 삶에 딱 기억에 남는 책도 좋고 사람도 좋고. 나 이런 게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굉장히 숙스러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투병하셨을 때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결혼도 안 했을 때거든요. 제가 스물일곱 살때 돌아가셨죠. 제가 지금 마흔일곱인데 이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아들놈 얼마나 사랑하고 눈에 어른 거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너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엄마가 죽게 돼가지고 속상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나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그 속으로 나쁜 여자를 만나아돈 많고 나쁜 여자를.. 뭐 그러면 현실적이야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좋은 여자 만나는 건 너무나도 쉽다 그랬어요 좋은 여자 만나는 거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뒷조사 다 해봐라 그럼 나쁜 여자 몇 명이나 되겠냐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이다 중요한 건 맞는 사람 만나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한테 10억짜리 차를 누가 줬다고 진짜 볼트 하나가 풀어져서 차가 못 움직여. 그 볼트 하나만 조이면 이 10억짜리 자동차가 잘 달려. 그런데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기사가 10억짜리 차네요. 그리고 천만원짜리 볼트를 갖고 와서 끼어. 근데안 맞아요. 그 차가 갈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근데 천원짜리 볼트는 딱 사이즈가 맞아요. 돌리면 맞아요. 그럼 이 차가 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관계. 우리가 명절날 그러잖아요. 결혼 안한 사람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아이고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말 듣기 싫어가지고 명절날 시골 안 내려가시죠. 왜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맞는 사람 만나야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어른들은 궁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성격적인 궁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맞는지잘 모르지만 멘토의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추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그런 식의 어떤 멘토는 없지만 멘트는 다 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멘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늘 간직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물질과 부입니다난 이런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 꼭 돈이 많지 않아도 부라는 건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금전적인 부도 있지만 풍요롭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좀 롤모델이다 멘토로 삼아도 좋겠다는 분 혹시 계세요? 예, 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의 대부인 한 젊은 청년을 합니다. 아, 당연히 학법적인 네트워크를 하는데 20살 초반에 미국에 이민... 아! 어, 아시는군요. 네, 얼굴도 잘생겼죠. 20살 초반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다가 한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게 돼서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월연 아, 100억 정도를 벌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멋진 삶을 삽니다. 저보다 십수 년이 어린 동생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야 저런 사람의 삶, 저런 부모나 아, 멘토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롤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건강은 어떠세요? 난 이사람 같이 이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장관도 하셨지만 어, 193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로 만 나이로 83살이죠. 이어령 선생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랍니다. 이야 80도 넘은 양반이 아주 그냥 뭐 정정하시네 아직도 가게연 다니시고 <웃음> 그 얘기를 싫어한대요. 자기는 열정으로 다니는데 80이 넘었다고 자기를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정말 자기는 싫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지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 어, 패션 말고 패션인, 그 열정 네,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그 멘토를 여러분께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멘토라고 하는 게꼭어 주변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인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주변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인물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그 과일가게 아저씨가 정말 정직하고 친절해요. 그럼 그 아저씨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멘토가 될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멘토가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스승을 배신하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술 그러면 이제 뭐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겠지만 음 그것과는 조금 전 다른 의미로 생각합니다. 아까 셜록홈즈 탐정 소설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였죠? 음. 셜록홈즈 그 소설책 지은 작가 이름이 코난 도일. 코난 도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난 그러길래 이제 미래소년 <웃음> 코난인 줄 알았던 그 코난은 영국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코난 도일에 대한 삶을 대략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시나요? 네. 예. 코난 도일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의 멘토는 누구였냐면 어, 아까 에딘버러 뭐그 얘기 나왔었죠? 에딘버러 대학교 일까요 있는데 그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조셉 벨이라고 하는 네. 의과 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10년 동안 코난 도일이 어,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셉 벨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그 눈썰미나 이런 것들이 추리력이 대단했나봐요. 환자가 들어오면 직업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칼같이 맞췄다. 예. 네, 그럼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네, 코나 저기 저, 저 셜록 홈즈 보면 아이 사람은 복장이 어떻고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동물을 키우고 비스킷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격이나 이런 상황들을 추리하잖아요. 그런 그 조셉 베리라고 하는 멘토인 스승 밑에서 10년간 조수 생활을 하고 그 조수 생활을 한 이후 10년 후에 에그 셜록 홈즈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 추리 소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멘토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의 삶과 본인의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멘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 결혼하신 분 가운데 난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저는 볼링을 굉장히 대학 다닐 때 좋아습니다 많이 들고 다니는제 공을 여섯 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세 개짜리 볼백을 이렇게 들고 그래서 볼링 이렇게 아, 좀품종안 좀 나는군요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이제 한참 많이 칠 때는 저는 대학 때 볼링 한 게임에 이제 학생 할인 받으면 한 칠백 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에 열 게임 팔 빠지게 쳐도 만 원이 안 남았어요 일주일에 한오 일에서 육일을한번 가면 한 거의 한열 게임 가까이 칩니다. 몇 년을 그러고 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최고 하이 스코어가 279점까지 쳤봤습니다 아... 아니 뭐놀라실 필요는 없고요어쩌다보니까 <웃음> <웃음> <버릴까>? 컨디션이 없나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제가 늘그 어, 20대 때 대학 때도 제가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구냐면 스카치 게임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남녀가 같이 치는 방식인데요. 초구를 여자가 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치면 남자가 초구를 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자가 초구 남은 스피어는 남자가 스피어를 처리합니다. 네, 그런 게임인데 주로 남녀가 쌍을 이루어서 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나중에 나도 결혼해서 이러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할수 있는 것들 그런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가 있고 와이프는 미대 출신인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우리 강사님처럼 20대 한초 중반에 어? 왕성할 때 그냥 불장난 해가지고 아, 아, 아 그렇다는 게 <웃음> 분위기예요? 그니까, 그니까. 그냥, 그냥 아이를 일찍 낳아가지고 결혼을 했잖아그 <웃음> 친구가요! <웃음>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하다보니까 많이 부딪혔나봐요 그래서 싸움이 잦았답니다 굉장히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 공원에 가서 서로 등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두 시간 기말도 말하기 짜증 나잖아요 등대는 것도 싫잖아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아두 시간 한 시니까 세 시까지 서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시간 됐다고 그리 그림 들고 근처에 카페 가서 서로 그림 보면서 그림 얘기해 딴 얘기 하나 음. 자기들은 그러면서 신혼 초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네, 광철이라고 아마 아실겁니다. 가전제품 그 게스트 많이 아 했던 박광철이.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 아무튼 뭐.. 잠만요 그.. 어머머이름실신호이 어머, 나와버렸네. 광철아! 불장난한건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 물장난한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런데 아무튼간 그렇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도 어, 가까운 사람들이 뭐 자식과 부모가 같이 취미하는 거 굉장히 보기 좋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할수 있는 어떤 롤 모델, 멘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신 종교, 물질과 부, 건강 기술 취미 이런 쪽에 이제 멘토를 이제 한명 삼으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 개인에 대한 멘토를 어떻게? 해?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섯 가지는 제가 멘토를 누군가를 멘토로 삼는 거죠. 이 개인은 내가 멘토 가한번돼보는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아이, 저는 좀 애를 느껴봤습니다. 서른아홉의 큰애를 보고 마흔하나의 작은애를 봤는데 이제 아홉살, 일곱살이니까 예, 제가 이제 관절염이 좀 많이 심해질 때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예, 한참 키울 나이가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스무살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칭 쉿엄마에게 비밀이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사랑! 우정, 가족 간의 뭐 이런 관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학교에서 배운 적있으신 아, 왜 학교에서 그런 거안 가르쳐 주죠? 진짜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돈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왜돈 버는 법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이상한 교육제도야, 정말. 진짜 필요한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 수업료 내는데, 그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차마 하지 못한 아빠의 첫사랑 이야기도 상관없고 아이들에게 진짜 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자 해서 한 열다섯개 정도를 그동안 써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어, 자동차 경고등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그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차에 이런 경고등이 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엔진오일 엔진오일 또요 어떤 분들은 모유수유 하라는 거아니가요그랬더니 <웃음> 옆에 있던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자동차에서 모유수유 배란기라는 뜻이야? 뭐 이런 거? <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비슷합니다. 많은 엔진 룸의 결로 현상이 있다.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입니다. 이게 켜져 있다. 켜졌다 바로 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꺼지지 않으면 이제 큰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정리소를 빨리 가봐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경고등이 딱 차에 이렇게 딱 켜지는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쭉 썼던 건데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하물며 자동차에도 이런 경고등이 있는데 왜 사람은 질병이 걸렸다거나 마음이 아팠을 때 경고등이 없는 걸까요? 그럼 좋잖아요 어? 저 사람 간이 아프네?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해야지 어? 저 사람 마음이 아프네? 위로해 줘야지? 뭔가 표시나면 좋잖아요 뭐 눈깔 색깔이 변한다든가 한쪽 귀가 커진다거나 아무튼 어떻게 해서도 뭔가 표시가 나면 경고등이 보이면 좋을텐데 왜 신은 인간에게 그런 경고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저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신이 깜빡했다. 미스했다. 두 번째는 신이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찾지 못했다. 근데 아마 신이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경고등, 인간은 마음으로 보는 경고등을 만들어놨다. 근데 인간이 사람들을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들도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 <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빠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제 인생의 멘토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네, 가슴이 벅찰 것이었습니다. 멘토는 이렇게 우리 삶을 어, 어마어마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 나눠드린 그 부분에 멘토를 채우실 분들은 채우시고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책도 보시고 여러가지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멘토의 란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이라고 달걀 얘기가 나겠습니다 <웃음> 어 저는 멘토를 정하고 삶을 살면서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냐면 삶을 달, 삶은 달걀 먹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그게 무슨 얘기인거 하니 가슴 아픈 얼마 어젠가 그젠가도 보니까 이렇게 차가 거의 잠겼는데 거기에 할머니하고 애 엄마 탔는데 애 건지고 지그애 엄마가 저 안에 폭우 내려가 차가 잠겨 버린 거예요. 저 안에 7개월 된 애가 또한명 있다 그래서 신 시민이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7개월 된 애를 구했는데 숨을 안 쉬어서 인공호흡까지 해서 살려낸 바로 불과 어제 그제 있었던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계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뜨거운 삶은 달걀이 여기 탁 걸린 것처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뜨거운 거 느껴지실 때 많죠. 전 그런 날들이 우리 삶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코끝이 찡한 날, 삶은 달걀이 가슴에 걸렸을 것 같은 날, 그런 날. 때로는 즐거워서, 감동스러워서 그렇다면 좋지만 혹시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달걀이 걸린 날은 이런 멘토들의 글, 그런 멘토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차가운 물한잔 먹고 달걀을 싹 내려보내듯이 우리 삶을 또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예? 삶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삶은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북이다. 근데 중요한 거 아시죠? 공부 안 하면 오픈북 했는데도 못 찾는 어딘지 못 찾는 거 아시죠? 왜 삶은 오픈북이냐면 멘토가 그때 알았던 걸 내가 지금 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누군가 살아왔고 내 삶도 누군가의 오픈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멘토가 멘티가 되고 멘티가 다시 멘토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발더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우리의 삶은 오픈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멘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표가 더 명확해지고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